에이, 브이로그 망했네. 시원합니다. 제 트레이너입니다. 여기는 홍천, 홍천역에서예요.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, 저기 뭐야, 속초를 가기, 고향 친구들이랑 속초를 가기로 해가지고, 네. 열고 있어. 이렇게 해서 어. 이렇게 한번 싹아 이렇게 창문 열고 하라고 <목소리> 카메라 돌면 <준냐? 웃음> <웃음> 아. 갑다 그래가지고 야손 떨지 말고 어. 아 이렇게 진짜 하라고 보이려고 어. 아, 처음이네 아 이렇게 아, 하라고 아. 천천히 아.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하면은 뭐어천히 그래, 그래, 그래, 천천히 뭐, 해야지 천천히 해야 천천히. 아. 천천히 아. 천천히. 아. 초 도착. 어, 브이로그를 정말 못 찍는다. 여기서 잘까지 아, 자연스럽게 걸어가 카페를 왔습니다. 어디 여자? 이거 저, 이거 네. 이런 거는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가만히 더 그려주면 되 네, 자연스럽게 있타면 나는 뭐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스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음아좋구만 아주, 아주,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인스타에 열정적이신 호랑이 그러고 있었어요 해숙이있잖다기다려자 커피랑 음료가 아니 커피래 음료랑 <웃음> 빵이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바이 바이 <웃음> 아 좋다 아 인서트 커져라 <웃음> <웃음> 갈매기 아이 다 갔네 인재가 확실히 여자친구 있으니까 이게 잘 찍네 <웃음> 잘 찍어 음... 몇개 건질 수 있을 것 같아? 확실해 건질 수 있을 것 같아? 어 같애? 확실해 오케이 업로드하면 <웃음> 또 내가 뿌듯하지 이거 보고 음. 여기 서 있을까? 아 여기 앉아 고우 아, 스톱 어, 좋아 어 그렇게 어 그런 오! 예쓰 오 좋은데? 예쓰 자연스러워 예쓰 예쓰 오케 okay, 지금 들, 됐어? 돌렸어? 오케 okay, 아, 돌렸어 빨가 들어왔지 어. 오우씨 컷 오? 왜? 아 여기 있구나 아 진짜? 오리머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뭐야 형머리서 내가 이렇게 찍는 걸딱 찍어야 돼 그치 좋아, 좋아 아, 예. 멀리서. 네형야나 이쪽 봐 저쪽 봐 어? 아무데나 아무 아 즐겨? 어 즐겨 그냥 촬영이야 촬영현 장이야 아나 지금 하나, 요 <놀람>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지금 비상 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어, 카메라 배터리를 안 충전해 안 갖고 왔고 <놀람> 핸드폰으로 찍었 찍게 됐어요. 대포왕 왔습니다. 아, 배터리를 안 챙겨왔네, 이런. 저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. <웃음> 아 이제 된다. 아 이거 씨. 배터리를. 에이 브이로그 망했네. <웃음> 에이. 다시 할게요. 아니 여기 어차피 아, 호텔 다시 들어왔으니까 다시. 아 그러니까 제대로 찍어. 취... 아, 내일 아침도 있으니까 물, 회. 물, 회. 이게 뭐 어떻게? 해? 이렇게 까면 돼? 야 씻고 먹는 거 아니면 은 나는 생각 없어. 너 씻고 먹을래? 야. 아, 까라고? 일단 까, 까는 거 있었지? 찍는 거. 아나 다시 할게요. 아나 진짜 왜 그래? 야저 가만히 있어봐. 어, 오케이 바로 할게요. 물, 회 하면서 시작해. 물, 회. 와. 아 이거 싹 많은 거네. 아, 이렇게 오히려 뿔지 말라고 다 이렇게 따르더라고요. 이얘 먹고 가야겠다. 먹고 씻어야겠다. 와. 회, 당면, 육수. 끝났는데? 아, 이거 찍으니까 더뭘안 하겠대. 그지? 오히려 우리 이거 편집할 거 생각하고 그냥 막 원래, 원래 하던 말대로 하면 될것 같아.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. <웃음> 그래. 야, 그래도. 이거네, 지금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아, 거 이거, 이좀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거 이거. 이거, 이거, 거거 비치워스 하네요. 음. <웃음> 당면 은 어떻게 몇개 낼까요? 일단 일단은 두개 추가. 일단은 좀 먹다가 국물 예. 좀 남으면 쓱싹 들어가.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. 하나는 얘얘 하나 쓰고 음. 이거 하나 쓰고 그다음 누가 네. 하나 네. 쓰고. 앞그리. 아, 그래? 오케이. 앞접시 <웃음> 여기서 어. 이게 싹 이제 했다가 짜자잔. 아. 짠. 짠. 속초 여행을 위하여 해. 속초 여행을 위하여. 위하여. 괜찮은데 맛있다. 음, 어른들 이 정도면? 야 예사수 찍었지? 음, 응. 아어 찍었 어, 오케이. 찍어. 오케이. 어 찍었을까 아마. 비디 맛있다 이거 야 그래 너다 먹어. <웃음> 너 해. 너다 <웃음> 해. 야 이거 국수 말아 먹어. 야 근데 진짜 맛있다. 국수 음, 말아 먹어. 야 양궁 좋다. 아 면이 면이 들어간 게 아니구나. 어, 아 짬뽕이 들어갔어요. 짬뽕이라 해도 면 <웃음> 면인 줄 알았네. <알았는데. 웃음> <웃음> 어. 오. <목소리도> 아경 진짜 있다 짬뽕 순두부가 있구나. 에이. 저 원래 강릉에 유명한. 숙아니도요 여긴 낙산사. 와, 속초. 아, 좋다. <웃음> 쉬니까 좋다. 쉬니까 너무 좋다. 여기 네, 자연 어떠세요? 지금 너무 좋으다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으다 <웃음> 왔다 <웃음> 돌 하나 올려야지. 어, 좀어떻고는 어떻게 어? 올려? 는 그러니까 돌. 쓰러지면 안 돼. 쓰면 너. 야, 고기다 올린다고? 아, 야, 야 절대. 아, 올라 옆에다 그냥, 그냥 오른쪽. 오른쪽. 돌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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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몸이 무거운 면 느껴져가지고 그러면은 저기봐 운동 할게요. 이렇게 말하는 사이 지훈이가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오늘 저는 사실 푹 쉬다 와가지고 운동 부위를 어디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지가 지금 등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등을 땡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사실. 저는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. 맞기는. <웃음> 제 트레이너입니다. 응. 그, 거봐 되잖아. <웃음> 네. 됩니다. <웃음> 여러분 하면 하세요. 하면 됩니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어. 내가 시간대 브이로그 찍은 것보다 이걸 주려고 더 많이 할것같 왜냐면 <웃음> 이상했어 하다가 내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끊어졌어충전을뭐 그래도 오늘 한가? 아니 충전그 배터리를 들고 왔는데 나 주위에서 태양도 빨리 달더라고 <웃음> 네. 도착해서 틀고 나가 성비가안 나네 카메라가 진짜 오랜만이다 와 와 진짜 대박이다 학창시절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 꼭 나오는 게 카라 선배님으로 카라 선배님, 비스트 선배님 나이키다 카라 음. 뭐, 음. 선배, 비스트 선배 소녀시대 선배님 카라 음. 선배님 국현 선배님 음. 딱 우리가 보고자 하 음. 호랑이 하는데 어. 그 댄서 친구가 말했나? 야. 어뭐 말했나? 뭐 보고자 랐다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수미차를할 때, 내 역할을 네. 할 때, 근데 지금 나랑 같이 춤추고 있는 거야. 그 너무 신기하다. 아. 그러니까 시안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어. 한 거에서 내 네. 네. 역할을 했다는 거아그 밖에 축제 때. 그니 축제 때. 어. 아, 그치. 응. 무대 철거하는 친구. 아, 그러죠, 그우죠 고축동 콘서트 할때 무대 만들고 철거하는 거그 했었는데, 걔도 이제. 진짜 그 친구 어. 잘 됐으면 좋겠다. 어. 진짜. 진짜. 그래서 너무 영광이라고. <웃음> 아. 그런 노고가 있어서 이제 진짜 공연을 할수 있는 거야. 한가그 아, 그래. 생각했거든. 신기하잖아. 하루 아침에 무대가 만들어지고. 그렇지. 우리 무대 끝나자마자 바로 출연하잖아. 그 부분에서도 진짜 이게 약간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. 이게 와 이게 뭘까? 그 보통 그런 것도 아니고. 진짜. 쇠쇠몇 개가 어. 이게 진짜 몇백개몇몇몇 몇, 몇, 몇 개가 모여야 청기. 전압선들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. 대장치를그렇게 근데 하고 막. 하늘에 막 스피커 달려 있고 이런 거 보면 은난 어, 진짜 거. 신기해, 난뭐 항상 볼 때마다 저거는 설치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설치 빼는 것도 또 철거도 힘들 거고 애초에 방법적으로 저렇게 어떻게 해 저렇게 아, 했을 신기해. 거면 너무 신기해 <목소리> <목소리> 아 1등! 지금 인기가 1등을 했습니다! <웃음> In my new world 네, 1등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캐럿들. 우지 캐럿들 감사합니다. 어쨌든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1위, 1위 고마워요, 인기가요.